기름에 먹었으니까 딴걸안 찍을게요 어 그래 그래 생으로 한번, 한번 먹어봐봐 곱창 먹은 낙지니까 으 <목소리> 오. 수명이 이래서 구독자씩 봐 봐라 아 오뭐 저게 다 들어가 낙지 많이 찌개했어 최고야? 당장 먹어봐 오케이 당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우. 미쳤다. 나랑 나랑. 오오오안 찍었다. 잘 따라해. 뭐왜 따라해? 곧잘 <웃음> <고침에 웃음> 따라하는데? 진짜 잘 먹는다. 오, 너무 잘 진짜 너무 잘 드세요 놀랍잖아요? 아, 난못 먹을 줄 아는데 아니, 건데. 우리 요거도해야 되겠는데요? 아니요 진짜 맛있으니까 맛있게 먹자 어쩜 그냥... 이렇게 맛있게 먹... 맛있게 만들지 이게 확실히 여기가 미끈하고 탱글탱글하지? 여기가 코팅이 된 거야 소기름으로 어, 이 소기름 코팅이 서 지금 엄청 근데 진짜 탱글해 진짜 탱글탱글해 살아있었던 거여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봐봐 먹을 때쪽 빨려 들어가 쪽. 간다 간다 간다 오우! 이야! 이야 짜릿하게 어머머! 소름 돋았어 아 너무 막혀 아아자 이제 낙지에다가 곱창을 말아 먹었어요 곱창 곱창 말아 먹었어요 아! 아 이거는 <웃음> 낙지 호롱이가 아니라 곱창 낙지 호롱이 <웃음> 이거는 소스에다가 이렇게 음. 발라가지고요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미쳤어 미쳤어 <웃음> 어머 이거 흔들려 이거 봐 흔들려 막어주세요와 <웃음> <웃음> 맛있겠다 와, 진짜 맛있다 곱창이 쫄깃쫄깃하잖아 낙지가 탱글탱글하니까 음. 식당기대가 너무나 잘 어울러져 <웃음> 이게 이렇게 해서 온 게? <웃음> 나는 나, 말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한번 <웃음> 먹을게 그지? 두 가지의 식감. 진짜. 그지? 콜라보레이션. 한쪽은 탱글하고 한쪽은 뾰루기. 아, 어, 이것이 음. 바로 콜라보레이션. 진짜 잘 어울린다. 낙지 옥체 한번 더. 너무 맛있어, 음. 식감. 음.